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말씀을 왕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할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장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9절부터 훈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림에서 제사장들과 뇌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뇌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도면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대답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니지는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께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리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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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베푸는 이인주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주 아버님의 말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 대회 때 주신 이 말씀 한장더 훈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증거를 드린 것은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천번 이상 훈독하시고 사실은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에 나의 모든 삶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천일구 헌법이다 이렇게까지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1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민족의 사명. 여러분, 업급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해 놓은 인간이 바로 그런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탄감의 터널을 거쳐오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어느 한날 한 순간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년간 조용히 한민족을 기르며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강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다시 구원하여 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갔어야 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영적 원의말 한마디를 또다시 조용히 남겨 놓고 홀연히 떠나버린 예수님의 재림은 슬프게도 2천 년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멀고 먼이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은 이럴부터 하나님을 조상 중 최고 최상의 조상으로 수강하여 살아온 천손민족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만인의 조상 그분을 한분님 적 하나님이라 불러 낮과 밤의 창조주로 모셔왔고 따라서 모든 수의 권능도 하나 둘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초 조상으로 모셔온 한민족이기에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공생 공룡 공의의 혼을 넘은 영인체로 살아 존속해온 것입니다 5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도 남의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는 혼인 간의 맥이 뛰고 있는 선민입니다. 더나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삶의 근본 덕목이 되는 효와 충과 열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아주. 한국 식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한국 말씀을 듣고 계시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월 6일 한국을 떠나서 10.14 철장해방축제를 중심하고 제3의 행사를 마치고 테네시주 청평 복귀된 에덴 동산 왕님께서는 아벨리엔본부 천일국 철장왕국본부로 세워주신 청평에서 약 7개월 동안 왕님 양해분과 3대 왕권을 모시고 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돕기된 에덴을 이제 실제로 실현해 나오는 그선업에 동참하고 또 한국 식구 여러분들의 그 정성 속에 훈사님들과 함께 왕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생활해 오다가 2일 날 미국에서는 5월 1일 날 출발해서 2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이 순천에서 순천을 와서 보니까 이 순할 순자 하늘천 그러니까 하늘의 순한 백성, 선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바로 이번 왕님 양해분과 3대 왕권과 또 참가정에 신등님 모시고 이 한국은 10년 만에 돌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은 참으로 아버님께서는 이날이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마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님께서 특별히 그 보고를 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봉독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정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떡기를 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와같이이땅위의재인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이제 장자의 길, 참부모님의 길, 만왕의 왕의 길을 모든 것을 다 섭리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오늘 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 때주신 말씀과 같이 한민족을 2000년 동안 준비하신 그 기대 위에 참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에루살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동방으로 준비하신 그 민족과 또이 대한민국에는 당시에 신앙적으로 아주 열띤 그런 그 신앙의 열기 속에 일는 이민족의 아버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내셔서 아버님을 그 당시에 준비된 나라의 지도자들 당시에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그리고 많은 1천만 그 이후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버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 당시에 준비된 그 기독교인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님을 맞이하셨더라면 그 당시 청, 아버님 말씀에 1945년부터 1 9 5 0년 2년 동안 7년 동안의 천일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들이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재림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장자로서의 길 참부모님으로서의 길만왕의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칠사 부활 팔단완성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오시면서도 어느 한날그 불평스러운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 이 특히 헌남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 매일매일 거기에 그 강제 노동에 견디지 못해서 많은 예,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안심시키시면서 아버님은 생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결국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님 스스로 죄가 없으신 아버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코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승리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12년의 정성 기간을 통해서 2013년 1월 13일 이제 견주를 통해서 실체적인 천일국을 출발을 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출,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이루어서 1952년도에 출발하고 싶으셨던 그 뜻이 2013년 1월 1 3일 날, 이제 아버님께서는 최종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성을 들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전 동산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그것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에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창조했냐면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여성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해와를 아담으로 아담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적으로 보면 이 전적인 부분이 두 점이 나오게 되면 영원히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절대자가 둘이 채워지면 영원히 투쟁을 끝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출발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전적인 부분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분뿐이 한 한될수 없고 한점뿐이될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분으로 서셔서 이땅 위에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 누구를 세웠냐면 아담의 남자인 아담을 세우고 아담 안에서 여성인 행화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변식하는 혐적인 것은 두 점이 하나 되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제 변식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원리를 떠나서는 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의 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원리를 언제나 중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담과 혜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 거기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번식해서이 자녀가 이제 다 부부를 이루게 되면 아담 가정의 여덟 식구가 채워지면 창조 이상이 아담 가정 안에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과정을 중심하고 아담의 종족, 아담의 민족, 아담의 국가, 아담의 세계 그것이 전 세계가 될때 아담은 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장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중심하고 장자에서 그 장자가 누구냐면 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쓰신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실체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습니다. 그아담을 중심하고 해와를 이제 해와와 하나 되어서 아담을 중심하고 아담 안에서 해와는 아담의 심정과 사랑과 아담의 인격을 완전히 이루어서 이체권을 이루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제하심으로써와화와 함께 이제 천가정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자녀를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이 삼대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끈은, 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볼 때는, 에, 영적인 3대 왕 끈은 하나님 일대, 아담 해와 일대, 그, 아담 해와의 자녀가 3대 에, 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3대 왕 끈입니다. 그리고 형적으로 보면 아담이 일대, 형, 이제, 실체로 보면 아담이 일대 아담 혜와가그 그, 자녀가 이대 그리고 에, 손자가 3대 이렇게 실체적인 3대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부분이고 이것이 에, 참 아버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선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93승상에 그 선류의 뜻을 종결하시고, 영계로 오르시기 전에 예,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본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어놓고 영계로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중심하고 볼때 영적인 3대왕권은 예, 하나님 참부모님 그리고 이대왕님 이 가정이 영적인 3위기대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3대 왕권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버님께서 이 땅의 실체권을 중심하면 아버님 일대 예, 이대왕님 이제, 신주는 3대 왕 3대. 그래서 3대 왕권이 이제 실체적으로 실현되어짐으로써 그 3대 왕권을 전적으로 모시고, 실체적인 이제 종족 왕과 왕비들이, 이제 탄생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예,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예, 이대왕님께서는 철장왕국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놓고 볼때 예, 아버님께서 2013년 1월 13일 이기원절날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느냐 그것은 아버님께서 세워놓으신 3대 왕권을, 예, 왕권을 한씨 어머니가 온전히 그 3대 왕권을 모시고 3대 왕권을 받들어서 실체적인 이땅 위에 철장 왕국을 선포만 해드렸으면 지난 10년 기간은 아버님의 성령이 실체적으로 이대왕님을 통해서 이땅 위에 아버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철장왕국을 다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권을 세계적으로다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모든 기반을 한씨의 어머니가 본인의 욕심 본인이 중심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이 아버님의 세계적인 모든 승리를 멈추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대왕님 양해분과 삼대왕권이 그리고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에 계시지 못하고 어디로 나가셔야 되냐면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승리하신 참가인과 아들이 함께 광야로 나가셔서 지난 10년 동안 광야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직 아버님의 그 말씀 아버님의 그심정 아버님의 그 사랑, 아버님의 그 전통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건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다 하는 것을 저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반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세계 속에 준비한 그 만물, 만물적인 만물 환경권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그 기반은 천일국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권이 다 갖춰졌어요 안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시에 참가인이신 국진 당시에 예,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당시의 세계인회장으로 세워지셨던 이대왕님 예, 이두분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사위권부터 예, 강한 대한민국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을 메시로 전가하고 그리고 이대왕님을 후계자로 전가하는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10년 기간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철장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권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참가인으로 세워주신 국진감사원장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나라를, 그,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분으로 아버님께서 축복한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그러한 하늘의 순, 순한, 선순한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반절되고 광야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곳이 그리고 하늘의 외성만을 보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대왕님 양해분과 삼대왕분과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아버님의 그 말씀과 아버님의 그 뜻과 아버님의 그 정통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그중신선을 떠난 적이 없이 지난 10년을 걸어오신 것. 저는 아버님 성화 5년 전에 에 서울로 올라와서 에 이대왕님께서 당시 세계 회장으로 계실 때에 천복궁에서 에 이대왕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전이 아버님 95년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세운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에, 중요한 부분을 가져오셨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참혈통을 중심하고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인류의 혈통을 바꾸는 거예요 인류의 혈통을 이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어, 뜻을 이 에, 아버님 성화 오년 5년, 그전 5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아버님의 말씀과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 이대왕님께 다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님께서 축도만 하시면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축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이대왕님에게 예, 이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2008년 4월 16일 세계 회장으로 취임할 때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성분을 예, 이로관님에게 전수를 해주셨습니 그리고 그날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름을 보심을 받으십니다. 예,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세워지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그 기름 보험은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간섭한다고 간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그거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은 누구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벌려요. 세례를 줄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거했어요 정거를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나의 육촌동생이야. 그러니까, 정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거했지만, 인간적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 형편없, 자기가 볼때 형편없는, 목수의 아들, 조카아참 동생이. 인간적으로 돌아가 버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는데 그래서 저는 그 5년 동안 이 말씀을 그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책임을 제가 갖고 했었어요. 당시에 아버님께서는 그 8대 교제 교본에 천정궁 아버님 어인을 찍어서 누구에게 당시에 세계의 회장이신 지금 이대 왕님에게 다 상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속된 것을 어디로 다 보냈느냐 한국에는 지금 각교회마다이 천복함이라고 해서 8대 교재 교본이 다내셔져 있어요. 말씀. 그런데, 일본에는 4만 세트가 일본 식구들이 그 천북함을 가정에 사서 4만 명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전 대륙으로 다 말씀이 상속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이제 왕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왕님께 왕관을 세우셔서 이제 그대관식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연결해서 전천주에 세 번씩이나 왕관을 세워서 이제 에 예, 축도를 하실 때 무슨 축도를 하세요? 축복을 상속해 주는 축도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님의 배신자, 예,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서 예, 그 후계자인 그분에게 왕관을 세워서 예, 전 천주 앞에 세 번씩이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포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역성 혁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013년 1월 13일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왕님을 모시고 앞으로 천일 구간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만 했으면 그때부터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사천리로 전 세계는 천일국 철장 왕국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교만에 의해서 향한 현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멍추게 만들었어요. 멍추게 만든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아버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해왔어요. 지난 5년 동안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사회주의가더이 나라를 장악했어요 이 나라가 이러한 위기를 걷고 있을 때 광야에서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수호하신 우리 이대왕님 양의 분과 또 3대왕권 그리고 참가정 그리고 가인 국진감사원장님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오직 아버님의 성령에 인도하신 대로 그 뜻을 펴오신 결과 이제 세계를 이러한 혼란 가운데도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일국을 향한 그 선리가 멈춘 게 아니라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 갖고, 기도하고, 또 특히, 예, 이 2차 7년 노정 3차 년도 금년에, 사실은 2차 년도 말과 3차 년도를 연결해서, 한국에, 그 대륙회장으로 있는 제가 저와 또 정성의 중심으로 세워진 군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복귀된 예전에 그 실체로 이상을 실현하는 그 현장에 부부심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실체 말씀 속에 충과 효와 열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충, 효, 열의 이 핵심은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정 이효 효의 어, 효는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까? 효자 효자가 누구예요? 효자 예? 음. 효자는 에, 자기를 버리고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래요.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중심. 그리고 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 그것은 나라의 임금을 자기보다 그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해요 자기를 버리고 인금을 위해서 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자기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네. 네. 왕님일 수 있고 어, 어,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려 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성을 지키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열려 그러니까 이 에, 충효열은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누가? 상대가 중심이에요 상대가 주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충효율을 몇년 동안 이 7년 동안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위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버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님을 아버님을 보내시면 그 아버님 앞에 너희들은 자녀들로서 쇼도의 도리를다해라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부요 신부라고요? 아 그럼 크게 말씀해야지. 신랑이라고요? 그 신랑 앞에 모든 인류는 누구예요? 신부예 신부. 그러니까 신부들이요 신랑 앞에 영예의 도리를 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 왕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충성을 다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신경은 끄는 충효열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네 그렇게 되셨으면 아버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도 아버님 앞에 그 교육 받은 걸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대왕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미워한 거또 누구를 뭐어뭐 어뭐 누구 돈을 훔친 거안 그러면 누구를 어, 이렇게 폭행한 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 잘못한 거 하는 게 회계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크게 이야기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왕님께서는 그것이 회계가 중심이 아니다. 왕님께서 주신 말씀의 회계의 중심은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아버님께서 나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회개로 말했니요 아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 신앙에서 배워왔던 그회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앞에 내가 어떻게 중심과의 그 관계를 심정적인 관계를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요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오늘 여기도 너무 아름답죠. 네. 네. 예, 그래서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늘 속에 있지만 예, 제가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이땅패트 맞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PD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피조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녀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드셨어 그래서 정말 정말 아름답고 예 예,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는 이런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의 엣기서 모든 것에 가장 핵심되는 엣기서를 예, 뽑아서 창조한 것이 그, 그 만물뿐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되는 그것을 뽑아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아담보다더 아름다운 그 아름답고 그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그 요소로 만든 것이 누구냐면 해와예요. 해와 해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해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그행운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어서 지었으니까 이거 버릴 수 없지 이거 내가 그래도 용서해주고 내가 내 앞에 둬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정성을 모든 것을 바퀴 입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과 혈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쭉, 그 쭉, 쫓아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하하 하저놈 잘못했으니까 조금과 내가 잘했다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피는 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 그들을 그쫓아내면서그 고통을 인간이 어떻게 다그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헤맸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뼈가 울고 우리 뼈가 울고 뼈. 살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 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증가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계시면서 어죄 있는 놈은 지옥으로 보내고 죄 없는 놈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렇게 아르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참 아버님 하나님의 그 심정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르쳐주신 분이 아버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설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도 살아감도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으로부터 연결 연결 연결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아버님 앞에 효도의 도리를 하는 사람 되고 그 나라 앞에 충신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지난 이 7개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10년 기간을 왕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그 10년 기간을 사실은 우리는 조명을 해보아야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복귀된 청평을 아버님께서 찾아주셔서 이제 청평에서 하시는 그 정글 같은 이 산을 완전히 이제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 잃어버린 이 지금 타락해서 잃어버린 에그 한국의 천정궁 거기에 이제 천정궁을 작은 천정궁이지만 천정궁을 이제 세웠어요 박수 안 쳐요? 예. 예.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 천평에는 왕님께서 정하시는 것대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버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무대를 요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돌림으로써 아버님께 미소를 드려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때. 그런데, 왕님께서는, 제가 모시고, 있어 보니까, 그 산을 언제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뭐, 파악이 안된 곳이 하나도 없으세요. 거기, 그, 나이노라고 하는, 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왕님께서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셨을 때이 차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산비탈 이런 데도 막 차고 올라 다녀요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그 차를 가지고 그곳곳에뭐안 담는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옆에 타라고 그래서 타면요 저는 두 손을 꽉 잡아야 돼요. 아니 잡으면 이게 머리가 받치든지. 몸이 바치든지 밭쳐요 그런데 왕님께서는 얼마나 신나게 다니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뭘, 여기는 뭘 하실 거고 여기는 뭘 하실 거고 여기는 뭘 하실 거고 이미 다 구상이 다 끝나 계세요 그래서 어, 어 그렇게 돌아보면서 아니 왕님께서 언제 저렇게 다 돌아보셨지 왜냐면 왕님 모시고 왔잖아요 같이 그런데 아니 저렇게 혼자 언제 저렇게 다니셨지 늘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청평에는 에 한국 어 이제 한국에서는 에 훈사님들과 저와 지금 청년들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일본에서는 지금 그 이제 네 분의 그 리더들과 거기에 청년 가정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3, 40명이 지금 왕님 뜻을 받들어서 그 청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덴버리 교도소에 가셨을 때 그때 살아 그 교도소 안에서 하신 일을 보시면 제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이거 아버님 독창.